메리 크리스마스 티라미슈 케이크입니다. 이거 4,900원이고요. 콜드브루 티라미슈예요. 그래서 사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고 포장지만 <웃음>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한 그런 티라미슈 케이크입니다. 여기 보시면 어, 크림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가운데 있고 어, 밑에 이제 그빵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. 홈플러스에서 샀습니다 그 홈플러스 안에 제과점 있잖아요 그 제과점 맛있는데 <웃음> 거기서 샀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얘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 여기 써있다 몽블랑거 <웃음> 아닌가? 여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<웃음> 상하이 부럽습니다. 저 상하이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세워놓을까? 먹겠습니다. 네, 생각보다 되게 싸서 놀랬습니다. 와우 이 티라미슈 가루라고 하나요? 이 파우더가 잔뜩 흘렸다.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이마트 아 이마트 티라미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어 진짜 맛있습니다. 그 이렇게 들어있는 조각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 먹었는데 맛있습니다. 외국은 일본, 중국, 베트남, 필리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. 몽블랑 거라고 읽어요? 아닌가? <웃음> 그러면 모자에 꽂으라고요? <웃음> 이렇게. 아. 천잰데요? 대박!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하고 했는데 꼬... <웃음> 재봉이 돼있어서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. 여기딱 꽂으면 딱인 것 같은데 아, 코코아 파우더군요. 이게 좋았, 좋았습니다. 아내가 열심히 채팅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.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코코아 파우더에는 향만 있고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. 베트남 좋았습니다. 휴학 안 해봤습니다 방이 살짝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드라미쥬입니다 어! 빵이 있는데 없는 것 디라미슈는 안 먹어보고 이마트 거 먹어봤는데 이마트 게좀더 맛있죠. 근데 종류가 아 느낌이 완전 다른 디라미슈. 이마트 거그 향이 나잖아요. 그 럼. 아 맞아 럼주 향이 나요. 이마트 거는 약간 술술향 같은 게 나는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오로지 커피 향만 나는 그런 디라미슈. 전까지 오시면 드립니다 아이고 치아가 어 배불러. 진짜 배부른데 얘는 왜 자꾸 묻지? 음? 네. <웃음> 우유를 입가심을 한번 하겠습니다. 짠 홍사님이 꼭 읽어주세요. 너무 귀여우세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진짜 배부른데요? 와. 근데 이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4,900원인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 투썸 뭐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 한 조각에 4,000 얼마 아니에요?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빨아야 되겠다 으어 가루를 조심하세요 옷에도 묻었다고요? 대박! 이걸 어떻게 보셨지? 옷도 빨아야 되겠습니다. <웃음> 어, 다들, 그, 조심하시는 걸로. <웃음> 오른쪽 팔에도 묻었다고요? 뭐야! 아니, 이게 어떻게 여기 묻지? 뭐야? 언제 묻었어요? 여긴 없나? 어, 여긴 없네. 오! <웃음> 네. 어, 배불러서 이 이상은 무리일 것 같고. 어, 마지막, 라스트. <웃음> 아, 우유 넣을 때 묻었다고? 아. 딸기도 있나요? 아주 짱짱한 후식 와. 아니 저티라미수도먹으맛을것같아아 뭐 티라미수랑 음, 케이크랑? 음, 아 맞네 제가 한번 먹어보고 <웃음> 아내가 먹어보는 걸로 전 배불러서 딸기만 먹겠어요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요? 그럼 나도 먹어야지 응. 진짜 맛있대요 이 딸기의 산미가 진짜 잘 어울려요 엄청 고급스러워지지 진짜 맛있어 진짜. 어, 이거네. 아 이거네 아니 뭐야 우유 이거 디라에슈 사러 가신 김에 달기도 사서 거기 이렇게 드세요. 아니 진짜 맛있는 완전 고급. 아니 이거는 진짜 완전 이이 4,900원짜리 티라메슈 케이크를 거의 한 18,000원짜리 케이크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음. 진짜 이거 딸기 오늘 산 거거든요 500g에 7,900원 1kg에 1,300 얼마 아, 13,000 얼마 이렇게 해서 1kg짜리 샀는데 <웃음> 합치면, 합치면 18,000원 아, 18 맞네 합치면 18,000원 맞네 천재인데요? <웃음> 이해 잔뜩 못었어요 <웃음> 예뻐요? <웃음> 네 예뻐요 <웃음> 아니 진짜 요렇게 딱 한입 먹는게 응 음. 되게 예막 네. 카페에서 먹는 1,000원짜리 어, 그막 음. 6,000원짜리 조각 케이크 이런거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요거 4,900원짜리 케이크에 딸기 한팩 사서 딸기 그렇게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. 딸기의 그 산미가, 어 상큼한 맛이 이걸 엄청 극대화시켜 줍니다. 그럼 저는 막걸리 과자를 먹.